악과 응. 찬 내가 엄마 너 얌지디 그러만들어 알았지? 야! 어해 야, t h a if the I fall t h I call I kill you. <목화> <Yeah>! <목화> 오, 와! 뭐래? 마켓. 오케이! 아! 이 피규어 있어! 아! 이없어 아! 이피없어야어 아! 이어돈이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딨어 원래? 저저 아, 이거 미쳐저 호떡 아니 어제 스몰 월렛 이십만동 할거야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가방있어 아. 아이 n e w 만 h e i s i m a g I v e you a h i a n t h o h 저기도죠줘 이거 바나나 살때4추너왜안 돼! 아, 빠 초이자 살까? 응? 초이 아, 더 일단 더 동다, 동다 초 혼자 가? 이거 봐라 아니 혼자 가. 약간 주세요 이거 얼마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우나우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가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라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진짜? 아, 혼자. 혼자. but it s feel that so expensive t h c a l l my brother. 지 아, 야, 5만 동. 이렇게 음. 야, 너 여기 돈 끄지 마. 에. so. <웃음> 아... 고 말도 못. 가다 아. 5만 동. 오케이. 고. 초동다. 초동다 초동다. 원래는 그 동다 마켓에 혼자 갔는데 오늘은 리 동생이랑 같이 가보려고요 리 동생 리 <웃음> 린이라고 합니다 혹시 평생 혼자 걸어서 잘 가요? 저더더더 오케이 가만 여기가 계요아시 가? 동생이 나를 버렸어 <웃음> 바나나를 사시다나 여기 되게 잘 알죠? 엄청 잘 좋아. 맛있다 바나나 이 네, 네, 네, 네, <목소리> 할머니 바나나 엄청 달고 맛있지 와, 오늘에 살 바나나는 이거 아니, 너무 큰데 이거 어 요거 요거 파 o w 자 너무 싸다 만동, 만동, 만원, 단 하나 500원. <웃음> 아, 그리고 파인애플도 사고 싶은데, <웃음>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없지? 파인애플은 딴데서야 되겠다. 오, 여기 바나나. 음. 하지만 나는 파인애플도 해야 겠다른 것도 살 거야. 응? 하나 더. 프 파인애플도 야 되겠다. 다야야나 음. 이0감 ơn. 샀어. 또 이거? 언제 샀어? 바나나 한 개, 파인애플 한 개, 3만 원. 우리 동생이 수박 타고 있어. 어 2만 2 6천 동 정도? 한통 동? 한동 동? 얼마인지 모르겠어. 와 이거 무겁다. 어 수박 무거워. 수거. 수박 하나, 그다음에 바나나 한개한 통이, 그리고 파인애플 이 모든 게 3만 6천 동. 아 짜다. I w a n t stay the long time here. 가 좋긴 좋구나. 나맨날 걸어다녔는데 도착했습니다. c 만 에. 네. 수박. 어 수박 진짜 무거워. 바나나, 파인애플, 땅콩도 샀어. 땅콩. 오나 어, 땅콩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동생. 어, 무서워 여기 하끔 머리가 다. 진짜 디아 갔다 왔어 여기 <웃음> 에이... 야, 너 파인애플 2만동 아... 바나나 만동 <웃음> 500원 500원 와 진짜 싸다 이거가 2 아, 4 0 0동아2만0 0동 2,600동. 이거 아 무거워, 들어봐. 4백0 0동은 그치? 아니지, 천천천천동 100... 아니,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Thank <laughs> you.